I'm so close to 굉장히 힘이 있어지는 것 같아요. 에기야 잠겨있어 찾은 마을 열어 비스 네. 을 얘기해줘 어다른 연치량이 나왔던 것같데 그의 고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잡나 누가 안되는 것은 운동체속에서 누가 의식이 가서 성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 그대로 하려고 는려면이상해